이 본문을 이게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뭐 다양한 신학적인 내용을 함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잘 들으시고 또 집에 가서 또 다시 곱씹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본문 이해를 돕는 내용들을 먼저 본문 보기에 앞서 잠깐 살피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70인역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본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 보는데 이제 그 후에 70인역 이후에 그것이 첨가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 나라가 범죄하여서 신명기적인 율법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당하여야 하지만, 당신의 존재와 경영에 완전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약 민족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되, 메시아와 관련하여 하시고 그에 대한 보증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하시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현실적으로 바벨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안으로는 불신의 세력들이 제살 길이나 찾아 허망한 세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점에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상황과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밖으로는 지금, 그, 완전히, 기독교가 이상하게 되어 있고, 뭐, 안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살 길이나 찾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이제 주님은 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또다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정한 기한을 따라 돌아오더라도 이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돼서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회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신명기적인 심판을 받아서 포로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근데 거기 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면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회복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재출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그걸 회복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단순히 돌아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인 회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방식이지요. 기의 방식이에요. 계시의 방식이고 물론 이런 회복은 다시 말씀하지만 그리또 안에서 회복까지 포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또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도 두려워하는 일이 없이 궁극적인 소망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 지금 코로나 위경인데요. 이제 사실은, 아 뭐, 개시록적인 그런 심판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우리가 요한 계시록 공부를 할때 봤지만, 주님의 심판이 오면,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 상황도 온다, 이 말. <웃음>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사람, 상황 속에서 도 사실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두려움은 있을 수 있고, 참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참 슬픔을 느낄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함몰돼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완전히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 혹은 개인의 구보 광령과 관심을 광령에 관심을 두고 크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나라의 진전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은혜의 나라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섬미하여 진행시키십니다. 이게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런 모임이지만. 주님은 이 세상의 뭐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 세계를 끌고 가신다. 이 은혜의 왕국의 진정과 관련해 가지고 권능의 왕국도 이제 종속돼서 움직여 나간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서 진정으로 크게 볼 것을 보고 가치 있게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주시고 보장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경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표하신일그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교회 속성과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질서 속에서 이걸 안 하면 우리는 여기 존재의 당위가 없고 존재의 목표도 없는 사람들. 현실에 갇힌 사람, 자기에 갇힌 사람. 뭐, 바리새적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적인 사람이 아니고, 또 신비주의적인 사람까지라도 이제 이 사실을 이 중심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경험을 얘기해도 그건 다 허망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나타내야 할 그런 이제 흔적.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서 심판적 상황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 율법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들,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냥 자기 배만 불리는데 최고, 저, 저, 저, 하나님의 이름을 내 걸고, 자기, 자기 배만 불리는데 그 힘을 썼어요. 은사와 재능을.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것. 그 나라를 회복한다고 할 때는, 그거를 회복해야지. 그냥 그리스 안에서 있다고 하는 말만, 명색만 하고, 그 행사만 하고, 그 방법만 논하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이제 기만하는 거죠. 다시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은 30장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안에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로서 아나도 밭을 사게 하시고 다시금 유다 나라의 회복을 재보증하는 크고 비밀한 말씀을 하시며 이제 그 회복에 있어서 다윗의 왕권과 연관된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는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에 대해 보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멸망하여 문을 닫게 된다면 이전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르신 크고 비밀한 약속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이나 노아의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모세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이 다 파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이전에 그런 언약들이 다 모아져서 성취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심으로써 유다 나라가 멸망 중화에서라도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웃음> 또한 저들이 일차적으로 회복된다고 해도 이제 궁극적으로 회복 궁극적인 회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경륜인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종속된 다양한 내용들을 알고 거기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종속된 그 다양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건 무법주의자죠. 아무것도 자기 책임을 안하고 뭐 형제를 위해서 손톱만 치도 희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그런 다양한 그 종속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락한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며 그것을 역사 속에서 진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다는 것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거짓 이적을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막막 벙어리가 말을 하고 뭐 중풍병자가 병이 났고. 걸어다니고. 그, 그것이 아무리 경험해도요, 그이후의 삶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 표적일 뿐이에요. 거짓 기적일 뿐이에요. 신화의 본질은 시작부터 과정, 목적까지 쭉다 개시된 대로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차서 이게. 그런 것을 제쳐놓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잘 찾아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민족적인 차원에서 번성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그릇된 것입니다. 세상의 허다한 종교들이 다 이런 수법을 가지고 그 존재를 지속해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 어제 여기 이라로, 지붕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온 사람들인데 모슬렘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아, 다른 크리찬하고도 스 다르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다르고 다르다. <웃음> 자기네들은 그, 돼지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 고 한국 사람들 80% 이상 돼지고, 돼지고기 먹고, 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닭고기 다 먹는다. <웃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웃음> 세상 종교들은 상대적으로 항상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가지고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유대교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고 로마 케톨릭과도 다를 바 없고 개신교 안에서는 펠라기안 뭐이다 나오겠지만 알미니안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는 이방 종교하고 똑같다. 일부 기독교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랬고 로마 카토릭의 신앙이 그러하면 또한 펠라기안들이나 알미니안들이 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일에 빠져서 형식이나 차리고 타락한 심성 가운데 남아있는 종교적 자기 열정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 듯한 세상적인 선과 의를 이루려고 한다면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와 질서 속에 아, 질서와 제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끼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 새롭게 한 소서를 몇번 봤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 나라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해요. 뭐. 그러면 거기 거기 그런 거 신기함을 뭐 하늘에서 뭐 달러가 떨어지고 뭐 <웃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냥 거기 앉아 있던 보조 사회 목사도 머리를 안수받게 안수받고 싶다고 머리를 금방 들이밀더라고. 야, 그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지금 공중파 방송으로 <웃음> 기독교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초기에는 별 사랑이 없었대.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면서, 십자가 쓸때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호주에서, 뭐, 중국에서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인데, 아, 무섭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회복 하심의 외형적 축복의 굴레 안에 있어도 내면으로는 아무런 생명적 결과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인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 1절로 20절 말씀인데 그 중간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트이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거듭나지 않은 행동을 해요 네? 미련한 사람은 항상 미련한 짓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어리석은 짓만 하고 다 하려, 이게, 신령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해. 회계를 해야 되는데, 회계하지 않고, 자기는 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회계를 못 하는 거예요. 회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은 맨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탐식하고, 탐, 탐심을 가지고 탐식하고, 탐욕스럽게 자기의 행복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말이죠. 욕하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을 내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 아무튼, 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인간적인 환경과 세상적인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당신이 언약하신 것에 종속되고 그것의 완성을 이루는 일을 가장 큰 축으로 하여 역사를 진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해가시는데 우리가 이런 걸 믿는 자라면 이런 본질 속에 들어가 있는거지요. 주님이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신으로. 그 성신의 인도를 안받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신앙의 본질이고 또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홍정 목사님에게 또 한마디 하면 그 율법은 말이죠. 소유하라고 준게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의와 정의와 공평을 행하라고 준 것이라고 그습니다그 율법을 앞만 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기억하고 있고, 어디 가면 을법 아는 거 자랑하고. 그런데, 어, 의유와 공평은 안 나와. 그게 참,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인데.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대에는, 이후에는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다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어, 보증하시는 말씀도 내시는 리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적으로 수긍하지 않는, 않는 자라도 핑계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요 멸망의 증거를 쌓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본문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4절로 18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인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약속이 나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강, 강조하여 강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듯한 면을 보이지만 실은 이전의 다른 언약들과도 관련되어 그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이 전혀 가리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의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음. 하나님이, 뭐, 칼비는 일으키시는 이라고 했는데,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되어 성취될 날이 있다고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 아마,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아까 그 예레미야 23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로운 가지가 우리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과 아 레위 언약이 계속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뭐 레위 지파가 지금도 계속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왕 같은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그 약속의 메시아를 메시아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영원 끝까지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둘째는. 19절로 그 22절 말씀인데 다윗집에 약속한 왕권의 도래가 메시아의 도래로 성취된다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러하셨듯이 보증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자연 법칙과 인간의 한계를 전제하여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요. 자연의 그 낮과 밤의 그 약정들 <웃음> 그 우리가 욥기에서도 그런 표현 나왔었잖아요. 욥이 나중에 그그 그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을 때 그냥 회개했죠. 거기는 사실 창조의 법칙만 보여 주셨는데도 어 다윗이 저저 욥이 저 회개했습니다. 셋째는 23절로 26절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14절로 18절에서 약속을 보증하는 또 다른 말씀인데 만물의 운행과 질서가 불변하듯이 하나님은 한 메시아를 세워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증의 말씀으로만 보면 둘째 부분과 셋째 부분은 하나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자세렇게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이 부분의 말씀은 앞에서 23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한 것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낭독으로 읽었던 내용인데요. 양무리를 흩는 저 악한 목자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목자로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 대해 말씀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예레미야 선자는 여기서도 유다 나라의 회복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온 인류를 향한 회복의 내용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약속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들에 갇혀서 신정국인 나라가 멸망지경에 있는 즈음에 그간의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약속되었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메시아의 도래와 연결하여 내다보면서 주의 계시를 따라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전에 그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할 때 생각했지만 예레미야 신학은 거의 그, 한세기 전에 누구의 신학을 그대로 닮았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신학을 그대로 받았다고 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문을 닫는 즈음에 또 다시, 어, 어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라고 하는 게뭐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니고요 이전 계시를 그 선지자가 잘 해아리고 어 현재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사역의 그전 과정이에요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 글자를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일은 선한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일을 이루실 뿐이 오로지 여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유다 나라의 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한때 갈등을 한 바가 있지만 뭐욥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비,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약속되었고 어떻게 전개되었었으며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알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유다집의게시아에 이른 선한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 보도록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코 상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경영과 관련된 의미로 선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그 선한 말의 한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의 도래와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나중에 꼭 찾아서 이거 살펴보세요. 메시아는 시브리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사무엘하 7장 5절에 5절이야 16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했은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희에게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할 때, 이제 자기 집, 다윗 궁을 저기, 어 지어놓고 민망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집을 이루고,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 위하여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경고하게 보존되는 나라라는 것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지만 또 그, 그는 한시적으로 살잖아요. 영원히 그 나라 그 계속될 것을 말씀하는 걸 통해서. 그걸 나타내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 의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되는 나라이다 하는 것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왕권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예표적 왕권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약속된 이런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이때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죠. 이전부터 예고되었고 점점 명료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천하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자가 바로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왕권을 이을 자가 유다의 후손으로 약속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후손들에 관련된 예언을 할때 나온 거죠. 모세 때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7장 예레미야 17장 아 자, 신명기 17장 하고 이제 18장에 그 손자와 왕권에 대한 내용이 게시됩니다. 제사장권과 관련해서도 민수기 25장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도 이 메시아에 대한 게시가 계속됩니다.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게시가 다양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웃음>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메시아에 대한 게시가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그땅에소 오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로 뿐만이 아니고 그 그가 이제 다양하게 함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나타낸 거죠. 그 정사와 평강에 그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메시아가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에 대해 예고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또 다윗의 후예들이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진히 이루실 것을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거죠. 실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바울이 알고 그 교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이 신약의 하나님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진리의 기둥과 토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예?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쓰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그런 표현들을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 구약의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였던 것의 실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성신의 계시로 알고 그것을 그대로 구약의 언어를 써서 신약의 기자들 저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뭐 로마서 우리가 이제 원단 예배 때 로마서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우리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를 힘입은 자들은 그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돼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할수 없는 거니까 생명의 성신의 법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죄 백성이라고 하면. 공, 의와 공평과 정직,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 외우고 있는 것으로 그거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걸 이스라엘이 그걸 그렇게 하다가 망해버렸는데, 그걸 다시 취하는 꼴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아무튼, 예레미아가 인식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은 선한 말. 지금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된 말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나라를 축으로 하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천하 만민대 시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더 진전시키고 확장시켜서 어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를 받아 지금은 곤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세우시는 열정으로 그 나라가 회복되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권과 제사장권이 모아져서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의지하여 의로워지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회복이 정치적인 면이 아니라는 것이 실제 유대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예고한 바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는 정치적인 왕권은 벗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회복이 됐어도 정치적인 왕권은 없어요, 사실은. 응. 어, 마카비 왕조가 일시적인 독립을 했지만, 그건 진짜, 어, 응.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런 독립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AD 7 0년은 완전히 그 몰락하게 된것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어, 저들은 디아스포라, 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인 독립은 아니고 자기들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그 경륜 가운데 그런 일도 사실은 포함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참 백성들이 다 모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 중 가운데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경영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이스라엘이 독립 국가로서 하나님의 그 정치적인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그때 인연은 없는 거예요. 벗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질 장막을 회조, 회복할 자는 오로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의 온전한 성취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죄 백성들은 이 왕권과 제사장권의 행사가 다른 대체물이 아닌 그리토로 말미암아 되어지도록 하여야 거기에 속한 자로서의 의의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약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요. 언약의 주로서 또그 나라의 그,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가 언약의 종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들여서 그 구속사역을 완정하실때 그 그에게 그 권세를 다 주셔가지고 그 하늘에 오르시게 하셔서 이제 그그 그 철장의 권세를 가진 그런 나라를 그 다스려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로마 캐토리 교회에서나 껍데기로서의 개신교회에서는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중보가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주의 성도들에게 그런 기능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처럼 눈에 보이게 고착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뭐 지금도 새 사도가 있어야 되고 새뭐 레위인이 있어야 되고 새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손지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9절로 22절. 이 부분과 다음 단락은 31장 35절로 37절에 나온 사상과 연결돼서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은뭐 참조하시고요. 그러니까 방금 그 31장의 내용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언약과 그 영원한 왕권 그리고 레위 제사장과의 언약으로 세분화되어 하여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아 말해서 주의 약정이 변함이 없듯이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특히 다윗 왕조와 레위 지파의 사제들에게 변함없이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모든 것들은 다 신약의 교회원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 재료였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으로 그것이 다 보존되고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완전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토의 완전체 가운데. 이게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 있었는데? 조장,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 행실 가운데, 각색 정욕의 종로로 타며 살던 존재들인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우리를 아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들과 동역 동욕, 연합해가지고 동욕하는 일을 하게 하시, 그, 그 완전체로서 동욕하게, 동역하는 일을 하게 하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 이게 왜 근데 먹고사는 문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냐. 왜 거기에 매여서 형제를 못 돌보고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가담을 못하냐.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라는 표현이 다 이전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가르쳐 오신 그 모든 것들의 그 집약, 그 총, 그 체적인 것으로 내가 누려가는 것이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냥 명목으로 왕이고, 뭐, 선지자고, 제사장. 그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이 그 영원한 그 영원한 경륜에 대한 비밀을 알고 안다는 게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걸 그걸 알면 자기가 그왕 같은 고손자적고 그 제사장이 변치 않은 그 언약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그그 의와 공평을 이루면서 그걸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는 날 동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주야의 약정이 파해진다면 나의 언약도 파해질 것이든지 그런 반어법인데요. 결코 주의 약정이 파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이나 레위 언약도 변치 않는다는 보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로 이것은 단지 창조 이후 자연의 고정동, 고정된 질서를 빗대어 해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을 상기하고 그 이후 언약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특별히 다윗왕권과 제사장권을 중심으로 그 약속들이 불변인 것을 지금 보증으로 입증하 거예요. 아까 본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과 민수기 25장의 레위 언약 등이 불변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것의 성취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미 이제 예레미야에게 언약하시고 그 이전에 언약한 내용들이 다 성취됐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증하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으로. 그리고 번성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불변의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각양 좋은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베드로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에 이 말이 왜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율법을 안다고 하고 행함이 없어. 그게 그비트의 그게 아버지로부터 다 왔는데 그리또하 안에서. 그 행함이 없고 그, 그 그리스도의 후회라고 하면 이게 지, 진짜 예,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리, 그 그리스도의 로마서의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안에서 우리 그게 우리의 의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말한 건 이사야서나 그저 예레미야에서 말한 그의 그뭐아브라함 언약에도 나오지만 그 의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고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의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 하는 것의 가치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수 없어요. 이거는 그 전에도 제가. 뭐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 저기, 내가 은행의 통장에 뭐, 얼마가 있고, 내 주머니 안에 금괴 하나 차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끝도, 아니, 아, 내가 뭐, 겉이 허름해도 노숙자라고 조롱을 해도 내가 속으로는 웃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몇십 배, 몇만 배, 뭐, 무한대 배, 그 가치와 영광을 힘입은 자인데, 근데왜 스스로 그걸 말살하는 일을 하냐이? 그참 어리석은 위로부터 말그 그 찬란한 물론 그, 요한 일서에도 봤지만 그 빛과 의가 그다 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잖아요. 의가 빛과의 사랑 이거지. 그런데 그 사랑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행하며 안타까운거죠 <웃음>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구약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이상의 다윗왕권과 레위 제사장의 언약의 계승자로 오셨다는 것을 어 입증하였습니다. 누가 보음 1장 33절로 30, 31절로 33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5절로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공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약속된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그 가브리엘이 와서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저 엘리 그 엘리사벳에게도 그렇게 그 보여준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율법에 의하면, 처녀로서 아기를 가졌으면 죽어야 해.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걸 보면, 그 말씀대로 내, 내가 이루어지이다. 난그 약, 그러니까 그 얼마나 신앙의 위인, 위인입니까, 말이야. 난 죽어도 괜찮다는 거다. 그그 의를 받으면 이게 순교의 신앙은 주님의 경인, 경 크고 영원한 비밀을 알고 그 신앙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도 나오고 삶도 나오. 이 히브리서 어, 이 내용은 제사장 공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제 이건 참조하시고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건데 그러니까 본문의 약속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포로 교환과 장차오실 메시아의 내용들을 다 같이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지혜의 하나님의 경영은 완벽하고 완전하다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시대에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라 애초부터 작정된 그런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구속경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이스라엘도 이 메시아의 어떠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귀환의 진정한 의미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지 못하는 회복은 한시적인 몸의 회복은 되어도 영원한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요 교회에 다니기면서 위로는 받을 수, 있, 일시적인 위로는 받겠죠. 그런데 영원한 위로는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병 고치는 의사 정도로 알고 시대 그 뛰어난 선지자로 알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경륜을 이루실.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드신 분이시거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 그분의 오심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는 그게 그 비밀한 경륜일까요? 그게. 육신의 문제 조금 해결받는 게 그게. 그, 영원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 있는 것이에요. 없죠? 응. 그게 진짜 내가 영원 속에 있, 있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일시적인 위로를 받는 거라면 의미가 있지만, 영원은 아예 뭐 외면하고, 예? 여기, 응. 추가된 보증, 23절로 26절을 봅니다.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낭망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금 보증의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확증, 인치고 또 인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하, 한, 번만해도 그칠 내용을, 또 알려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기서는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 원리를 기초하여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다윗과 레위 가문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을 만 이야기하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이 사절을 보면, 불신 세력에 대한 행태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냥 현상, 현상적인 일만 보면서, 참선자를 대적하는 자들의 행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음,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책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 그 축복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축복, 저 견뎌라 하는 것을 못, 못 하나님이 그 완전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견뎌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회복돼 갖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거짓 선자들은 그것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23장 부분에서도 거짓 목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중에 이 위로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불순종에 대해 징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한 증거하는 선지자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인이 이 여로보암과 같은 존재, 아주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여기 그 현대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가고꼭 그렇게 어렵게 해서 사, 살아가냐 편하게 갈수 있는 길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 주시, 보장해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 못 벗어요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안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과 자기 안위에 갇혀있어요. 그게 침해를 받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그걸 지적하는 손자를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25절로 26절.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의 원리에 기초하여 그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이 곧 회복하실 것에 대해 천지의 규례를 들어서 또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저들의 역사적인 상황만을 생각하면 저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계약 사상을 보면 다 지금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의 비참함 속에서 그 아무 희망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계약 사상을 보면 다시 희망 갖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제차 천지의 규례인 주야의 약정을 상기하면 어, 그것이 정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수 있을지인데 다윗 그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가 없을 것이라 하셔서 낮과 밤이 거꾸로 바뀔 일이 있겠어요? 주님이 그날까지는 어, 그, 없거든요. 바뀐다면, 이 아브라함 언약도 파해질 것이다. 예? 다윗도 언약. 그럴 일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할 수 없다.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궁일이 여기시리라 하셨습니다. 저들의 비참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위로가 될 내용으로, 그 영원한 위로에 대해 마무리 하시는거죠 진정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세상의 위로하는 전혀 다른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타락 중에서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제 멋대로 살아왔다고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걸로 알고 회개하면 이게 주님의 위로라니까요 근데 여기 또 들려도 또 멸망의 증거만 딱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020년도 성탄절에서는 예레미야서의 위로 부분 중에 결론 부분을 보았습니다. 멸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회복은 언약의 성취자인 메시아의 도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타락의 비참함 속에 있는 저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회복이 된다. 저들은 그 궁극적인 회복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회복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칠흑같은 어두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있게 되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증거하는 참 선지자도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포로에서 귀환된 게, 이제, 500, 주전 537년? 536년? 그 정년이잖아요. 고레스에 의해서. 그, 회복됐어요. 그, 저들이, 그, 이예레미야의 그, 언약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란 사람들이, 대부분이 없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세인들, 사두계인들, 뭐, 에세네파, 뭐, 그 열심당,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 그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가랴, 뭐, 엘리사벳, 안나, 뭐, 신무원, <웃음> 이런 마리아, 요셉, 이런 인물들. 주류의 인물들은 다 배제되고, 특히, 이 구약의 진짜 남은 자예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대로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접한 거예요. 누가 보음 4장 16절로 24절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향에 오셨는데 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영접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